자, 지금 입이 왼쪽으로 가는 저게 광어요 저거는 이두 다리, 거. 두 다리입니다. 두 다리로 또. 수국 한번 끓여볼 겁니다. 아, 아. 아 뭐? 아, 뭐? 아, 이 아, 뭐? 아, 뭐? <웃음> 네. 아, 뭐? 아, 뭐? 아, 뭐? 아, 뭐? 이 뭐? 아, 뭐? 아, 뭐? 아, 뭐? 아, 뭐? 아, 뭐? 이 뭐? 아, 뭐? 이 뭐? 아, 뭐? 아, 뭐? 아, 뭐? 아, 뭐? 아, 뭐? 아, 뭐? 아, 뭐? 아, 뭐? 아, 뭐? 아, 뭐? 아, 뭐? 아, 뭐? 아, 뭐? 아, 뭐? 아, 뭐? 아, 뭐? 아, 뭐? 아, 뭐? 아, 뭐? 아, 뭐? 아, 주둥이가 수쪽으로 어, 가 있는 건투 다리 소고기로 만나기는 해야 돼. 응. 알는것 아, 같다. 그리고 아, 준비해가지고 한번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우리 집 된장을. 핸드메이드, 홍농사부터매주까지해가지고싹 다. 네. 그러면 수천만 드신 겁니다 속이부드러울게도 o 리넣어 So, 이다가 이렇게. s 게 s 이렇게. So, 이렇게. 이 자, 오늘 먹을 쑥, 쑥 버무리하고, 쑥국들의 쑥입니다. 아, 쑥 버무리. 자, 쑥 버무리. 여기다 간은, 이제 간미, 뉴슈가라고 어, 불리는 거 있죠? 그거 좀 넣어가지고, 뭐 설탕 대신에 걸러주면 좋다고 합니다. 이대로 짜줍니다. 쑥을, 듬뿍 넣어준 거야 네. 이렇게 찾아먹끓리면 도다리 쑥고 완성. 도다리 쑥 댕지 않고. 아, 도다리 쑥구. 하, 쑥 버무리. 진짜 좋다. 와. 잘. 음. 맛있었어? 음. 음. 음. 음. 음. 아.. 귀 아킹니다 진짜 그 봄쑥이 진짜 여기서 조금만 더 지나면은 쓴맛이 나기 시작해요 좀 뻣뻣해지고 지금 땅 먹기 좋아요 자, 희 어머니가 저 옆에서 아니 쑥 뜯을 때는 코빼기도안 보이는 놈이 요기해주라고 분석하기만 한다고 못맛땅해 하시네요 <웃음> 또달른생까지가 살이안백하 하고, 지금 이 시즌에서만 맛볼 수 있는 쑥이 깔끔하게 좀 좋아, 좀잘이주면서 그래도 된장으로 해가지고 밥 끓여내니까 고소하기도 하고. 아, 이 철이 먹었으면 또 최고의 음식 중에 하나 아닌가? 겉절이에다요 이번엔 신선야뭐 음. 아. 다른 지역에서도 그럴 수 있겠는데 저라도 나무를 제일 해 된장 같은 거좀 많이 묻히거든요 좀 고소하고 진짜 맛있습니다 냉략부하고아 하다못해 대파나 마늘 다진 거 이런 것도 전혀 안 들어갔어요 근데 진짜 좋은 맛이 됩니다 아이 정도면 거의 매직 수준이에요 매직 도다리는 가시가 되게 단단하니까 드실 때 조금 유의가 음. 필요합니다 음. 자 이제 후식 숯버무리 요거 이것도 발미거든요 진짜로 아 와 이게 고민 밍에서보 와. 이거는 여러분들 진짜 한번 해 드셔보세요 안 편하고 아뭐 쌀가루나 밀가루만 있으면 되니까 딱이 버무려가지고 유주 가 같은 거? 아니면 설탕이나 이런 거 살짝 뿌려가지고 김기에 찌기만 듭니다 그리고 또 아까 그 나물, 된장 나물에 밥딱비벼고 먹으면 또 보리밥 아, <웃음> <웃음> 자 맛있게 비빕니다 잉. 어, 어. 왜? 비빔안 좋아하시오? 리 보리밥도 한입 먹어봅시다 자, <웃음> 진짜 오랜만에 다는다꽁이 봐. 음. 밥알이가 서로 잘안 붙어요. 음. 아. 어요